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출드런 홍보대사 정재승입니다. 오픈 마이크포 출드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어, 후원자분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홍보대사이면서 사실은 이제 뇌를 연구하는 예, 뇌과학자인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 우리가 왜 기부를 하는가? 나에게는 명백하게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왜 기꺼이 후원하고 기부하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가 과학계에서도 또 뇌과학적으로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세이브 더출드라는 후원해 오신 분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 소개해주시죠. 그 현재 코칭을 하고 있는 네. 코치고요. 네. 전직은 간호사입니다.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뭐 음. 넘어서 뭐 이렇게. 10년 이상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뭐 증조도 네. 받아서 되게 막 뿌듯하고. 뿌듯하고. 그래서 오늘 일자리까지 초대가 네. 돼서 아유, 신기하긴 저, 하네요. 너무 좋은 네. 일을 하셨는데, 주로 뭘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병원에 있는 그보건으로보건으로 보건의료 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코칭을 하고 있고요. 음. 원래 일상이 되게 좋은 일을 음. 하시는 분이시네요. <웃음> 사회적으로 <웃음> <웃음> 되게 중요한 일을 네, 하고 네. 계신데 처음 후원을 시작한 게 언제인지 또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국내 아동 뭐 결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일부에서 뭐 이렇게 결식 아동이라든가 뭐 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아동 후원하면서 우리나라 아이 음. 한 명이면 음. 글로벌한 쪽도 누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네. 그냥 둘이 같이. 네, 했었었죠. 사실 그때의 그 사람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어, 촬영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functional MRI라는 장치 안에 눕혀 놓고 당신한테 이제 실험 참가비로 얼마 주려고 하는다. 어, 그러면 사람 되게 기분 좋죠. 그쵸? <웃음> <웃음> 그리고 그때 뇌 찍고. 음, 음. 근데 이거를 좋은 일에 Save the Children 같은데 기부하려고 한다. 예스 yes or 노 no 버튼을 눌러달라 음. 그런데 이제 예스를 탁 누르는 순간에 뇌를 촬영해 보면 네. 그냥 자기한테 그 돈이 진짜로 온다고 했을 때만큼이나 음. 같은 음. 영역이 막그 쾌락의 중추가 아. 활성화 되거든요. 네. 그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아니어도. 네. 네.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만 보기만 해도 어쨌든 걔가 조금 넘어지려고 그러면 일으켜 세워주고 싶죠. 그렇죠. 네, 예, 뭐라도 한입더 똑같이 그렇죠. 먹이고 싶고. 에이. 참 그런 마음이 인간이 왜 들었을까. 사실, 음. 그런. 재원들, 자원들을 내 애나 나에게 집중하는 게생존에더 합리적인 음. 의사결정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챙기는 본성이 뇌 안에 들어있는지 아직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설명 못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희한하게도 나한테 그냥 돈이 들어왔을 때는 네. 그냥 기분이 좋은 걸로 끝나는데, 음. 이게 남을 그,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행복감? 음. 네. 그리고 어, 내가 좀 근사한, 음, 인간이라고 하는 자존감? 그게 좀큰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좀 느껴지죠. 내가 좀 좀잘 살고 있구나. 네. 아, 네, 네, 네, 네. 내가 네. 괜찮은 인간이고, 그래도 네. 내가 태어나서, 어, 우리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다고 네, 생각하면 네. 조금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한테는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저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제가 태어난 날에 세상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죽는 날에는 그것보다 이미큼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기여하는 것들이 세상의 네. 온도를 높일 수 있다면 네. 좋겠다. 행복의 온도를 네, 내가 네.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유나 가치가 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 기부를 하셔서 받으신 거잖아요.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그 아이의 성장을 계속 네. 지켜볼 수 있다면서요. 네네. 네. 어, 처음에 이제 그 편지가 왔을 때 네. 어, 아이만 온 것이 아니라 아이 아버지도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네. 누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네. 해가지고 같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네. 프랑스어로 쓰셨는데 이제 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그 누군가의 얼굴도 잘 모르는 누군가의 네. 아버지한테까지 감사 인사를 받을 만한 인간인가? 뭐.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좀더잘 살아야겠다 라는 네. 생각들도 들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Save the Children 기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런 편지를 이제 받았는데 어 어떤 이제 여자 꼬마 아이였고 그 아이가 이제 막 너무 고맙다는 편지를 이제 처음에 음. 써서 왔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 사람이 어 내가 낸 얼마 되지도 않는 몇만 원밖에 그렇죠. 안 되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져서 음. 누군가에게 갔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아닐 수 있고 뭔가 생활을 음. 할수 있어서 나한테 고맙다는 편지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는데 네. 마치 군대를 다시 가서 위문 편지를 보는다 어. 아. <웃음> <웃음> 어, 이거, 이거 누가 시켜서 한건 아니겠지 하면서 음, 음. 처음엔 못 믿었는데 어, 매년 계기가 되면 편지가 오고 자기 사진들이 거기 에이.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편지 가져오셨다면서요 보여주세요 네. 이게 예전에 받았던 네, 네, 네. 그런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칸을 채워서 글씨 썼네요. 네. 글씨도 너무 귀엽게 잘 썼는데요. 예, 네, 필체 좋아요. 네. 뒤뒤 돌리면 그림 네. 있게 아니, 그, 자기네 집은 네. 이렇게 산다. 뒤에 네. 그림 그려놨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 자제분 기특하게 칭찬하시듯이 말씀하시네요. <웃음> <웃음> 사실 이런 맛에 사실 기부를 하는 거죠. 네, 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애가 지금 다 컸나요? <웃음> 올해 이제 그 종결됐다고 18세가 되면은 이제 아, 후원이 종결되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종결됐다고 하고 이제 세이브 더칠드런서 연락은 받았고 네. 그 아이한테서 이제 마지막 편지가 그러네요. 이제 올 초에 온 거죠. 네. 왔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괜찮은지 음. 부모님들이랑 다 괜찮은지 음. 안전했으면 좋겠다. 음. 뭐 이런 이제 편지를 썼었거든요. 답장을 하신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음. 뭐 이러면서 이제 편지가 오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음. 뭐 이그 나라에서 뭔가 음. 이렇게 기여하는 일들을 음. 좀 하고 싶다라는 걸 보고 게 되게 막 뿌듯한 거예요. 그렇죠. 뭐 어, 뭐라고 내가 음. <웃음> 한게 뭐라고? 근데 음. 아이 아이한테 뭔가 좀 네. 커가는 것에서 작은 네. 씨앗 하나는 밝은 빛이라도 그러네.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으로 그러면 또 네, 매칭을 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로 <웃음> 바로 네. 네. 세이브 더 칠드런 김인아 님. 예, 예. 바로. 네. 네. 팔에 있는 여자아이예요. 이번에는 어, 네. 여자아이인데 그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했던 것이 네. 저는 꿈이 간호사예요. 어, 이렇게 예, 네, 11살인데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오, 뿌듯한 거예요. 말서 음. 네.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후원을 하면서 혹시 음. 뭐 궁금한 뇌과학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웃음> 아,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른다운 어드러는 이만큼 네. 좀 네.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는 있는데, 아이한테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저는 아이가, 어, 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내가 특별히 그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 뭔가 음. 생활할 수 있게 됐어라고, 아니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 예,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꼭 틀림없이 아 나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음. 음,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도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형평과 상관없이 사실은 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어, 선생님이 네. 후원하셨던 그 아이가, 음, 뭐, 의사가 안 되더라도, 뭐 네, 뭐가 예, 되더라도, 예, 그렇죠. 예, 누군가를 돕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사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음. 예, 너무 뿌듯한 일이죠. 예, 네, 네. 듣기만 해도. 네. <웃음> 네. 그 네. 자제분은 지금. 뭐, 남자아이, 여자아이, 있네 네, 분명히. 네, 네. 네. 제가 이제 너네들도 모르는 너의 그 동생이 있다라. 네. <웃음> 네, 네. 어. 이야기할 때 가끔, 이제 오, 뭐, 이러기는 하는데, 네. 솔직히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또 있긴 하거든요. 예, 예, 예. 뭔가 좀. 음. 물론이죠. 그, 당연히 그 자제분도, 음. 예, 저는 나중에 커서, 어,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어서, 음. 자신들도 아마 누군가를 돕는 일을 선뜻 음. 나설 것 같아요. 음. 외과학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중요한, 어, 그 명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안 듣고요. 부모의 행동은 따라. 예, 네. 그래서 말로 하는 조언은 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은 비싸다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예, 말은 더럽게 안 듣고요. 그렇지만 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은 보고 나도 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할 거라서 지금 그 좋은 행동을 아이들한테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음.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후원들 하고 그래도 되겠네요.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걔가 이제 표현 예술 치료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와, 네, 거울은. 근데 그 하자 센터에 네, 뭐 이렇게 청소년 네, 네, 아이들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 과 음, 이렇게 음. 기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막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를 네. 보고 자랐네요. 일단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기특하고 그러네요. 어. 그 세이브 더출드런 같은 곳을 통해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음. 돕기도 하고 또 관계도 맺고 또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독립되게 끝나는 음. 것이 아니라 음. 그냥 또 우리 집에서 내 아이들하고의 관계 맺기에도 그렇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좀 같은 눈으로 또 바라보게도 에이. 되는데. 그 이런 후원들이 좀 기,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그 편지 텍스트가 아니라 음. 이 아이가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음. 것들 음. 그리고 정말 조그만 돈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활이 영위되고 꿈을 키워나가고 음. 그런 걸 이제 편지를 받잖아요. 음. 그럼 이제, 이제 Save the c h i l d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알고 계시니까 네. 가장 쉬운 방법인 거죠. 돈을 네. 드리면 음. 기획하시고 또 이제 음. 정말 이렇게 곳곳에, 음. 어려운 곳으로 가서, 네. 아이들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학교든 이런 것들, 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 네. 이렇게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아니고, 음. 돕는 그렇죠.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마음만 그렇죠,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것들 해주시면은, 이제 보고서 받을 때 되게 좀 뿌듯한 거는 있어요. 음. 아, 잘 쓰이고 있구나, 네,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게 있죠. 오픈마이크포출 n 네, 되게 그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또 지구 반대편 아이들을 후원하는 <웃음> 이야기를 네, 키우는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자기가 돈을 벌고 얻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큰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쁨과 행복을 어, 뇌가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을 음. 드렸습니다. 예. 저희만 그런 기쁨을 예, 갖기에는 너무 아까운, 너무 소중한 음. 것이어서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 남을 도우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고 예, 어, 자존감도 생기고 음. 예,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에, 들, 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뭐 자식하고의 관계,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네, 회복되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그 다음 아이 후원도 계속 잘 해주시고요. 네. 어, 그 아이도 커서 간호사가 돼서. 네. 네. 네, 첫 번째 아이 의사 되고 같이 <웃음> 세상을 <웃음> 치료하면 참 좋겠네요. 네,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 세이부터 네. 칠순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